와! 와! 와! 되고 있나? 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네. 아, 아 목표를, 네. 수찬디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맨 뉴스입니다. 와! 공개네요. 저희가 이부분 보니까 네, 몇 개를 네. 읽읍시다. 저희가 그 다섯 명이 다 나와야 돼 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좀 멀리서 좀 찍고 있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가 쇼케이스를 하고 이제 6시에 음원이 발매가 됐습니다 와, 벌써 한 시간 지났어요 한 시간 지났네네 네. 맞아요 사실 네. 열곡두번 반복하면 은한시간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네요 네. 맞네 또 많이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네. 네. 자 지금 발매도 네. 됐고 음, 참. 또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됐고 맞아요, 맞아요. 다들 아. 어 많이 좋겠다. 즐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마 님 정신 없으실 거예요. 네. 네. 네. 네. 이걸 어떻게 이거 저쪽으로? 어, 고 아, 아, 있구나. 아. 어, 좋아요. 아, 읽으세요. 자, 뭐 <웃음> 댓글 같은 거 있으면 읽어주시면,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진짜 좋아요. 자, 네. 아 아, 버님 보고 싶었다는 말이 엄청 많아요. 아, 아 네. 저는, 저는 네. 오랜만에 브이라이브 통해서 인사드리는데. 맞아요, 맞아요. 고나와요우리 자주 봤지로. 그리고 아 타이틀 너무 역대급이라고 또이 아, 말씀도 해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이번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노래 보무 좋습니다 브라킹 아, 라 제일... 아,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이야 어디 보여드릴까요? 이겟나, 보여주고 이야. 싶은데 보여주세요 어디 보여줄까요? 보여요자 아, 어디, 어디 보여줄 그래. 거요 체째춤 okay okay. 오케이 오케이. 5 6 7. 이러다 그러다 늦대 땡땡땡. 다다이 달리는? 예? 마지막에 크게 해서 던데 어, 달리는 거 보여 주세요. 달리는 네. 보여 요보 보고 이렇게 보고 달려야지. 자, 앞으로 다리 어, 좋아요 <웃음>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러분들이 저희가 기자간담회 한것도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목소리> 그렇죠 아, 네. 그게 구나그죠 네. 그쵸, 그쵸. 어. 네. 저희 무대 하는 것도 보셨어요 네. 요 네. 근데 네. 잘하는지 모르겠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그죠, 그죠. 이가 제일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나왔어요. 진짜. 아, 너무 잘 나왔어요. 아, <웃음> 실은 러브들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 왜냐면 지금 또 노래도 들으셔야 되고, 여러가지 아아시아 뮤직비디오도 쪼개서 봐야 되고. 그러면 음, 저희는, 저희는 여기서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고, 네. 다음에 찾아올까요 맞아요. 분들의한 방해하지 않으시면 돼요. <웃음> 아니 왜 말을 자신 있게 못해요. 왜 내가 얘기하는 게 틀려서. <웃음> 아니 바쁜데 찾아오고 너무 죄송한 마음도 오. 있고. 에이.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생방송 보는 것도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요. 아이어폰 좋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어폰 진짜 좋아요. 아 <웃음> 아니, 이번에는 소로도다 멤버들. 뭔가 각자의 개성이 그렇죠? 담긴 곡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렇죠. 뭔가 각각의 장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음. 듣는데 뭔가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이번 앨범은 멤버들의 취향을 한번더또 네. 느꼈어요. 그 어, 정말 더운다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하고 싶은것 그렇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음원이 공개가 뭐 음원과 뮤직비디오, 앨범이 공개가 됐고. 내일부터는 이제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오픈이 차차 오픈이 될 건데요 어? 네. 어 일단은 내일 당장 오픈되는 게 응원법 영상이 네. 네. 저희가 올라갈 겁니다 그거 아직 말하면 안 될걸요? 얘기해도 됩니다 얘기해도 돼요? 네, 얘기해도 네. 얘기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뭔가 네. 한계가 더 있을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 어? 그 뭐야? 아직? 끝나고 얘기해 주시수 네, 있어요 아네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네 뭔데? 일단 응원법은 제가 음? 네. 먼저 아 해드리고 네뭐그내네메인 알려줘 아그 이거, 뭐, 일단... 좀... 그런... 아, 이거 끝나고 얘기하시죠 아, 네. 응원법은 쉽지 않아 <웃음> 이번에 아, 응원법 아, 어려워요 네. 네. 박자가 네. 약간 반박자 빠르게 들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네. 응원법 저희가 찍기도 했지만 맞아요. 러브들도 뭔가 따라 해보시면 아, 이엔좀 어렵구나 하실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하면서좀 많이 헷갈렸어요. 아, 아, 솔로곡 라이브가 보고 싶다고 아, 하시는 분들이 아, 너무 많아요. 소주에 어, 네. 네. 네?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느야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이렇게 함께, Grammy, 여기 불러주면 돼요? 이게 나야 이게 나야 Wanna love myself 한이한이 부서 불러주세요 힘들지 않아 내음도 변하지 않아 할수 있다면 나를 가려도 괜찮아 여기까지 와멋있 좀. 아 기대되죠 저도로 하실 둠둠아아이 아마 느낌이 아. 나와야 되는아 짧으니까 아쉽잖네 시작 둥둥둥 둥. 아. <웃음> 근데 그렇게 <웃음> 니까 그러니까 눈을 눈을 빛게는거요 <웃음> 그러니까. 네. 아 원래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할수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감정이 알죠. 오케이. 내차례인가 오케이. 예스. 오케이.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이게고려 <웃음> 왜냐 저희가 빨리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뭐한 소절씩이라도 이제 불러드렸으니까 가쉬움이 조금 덜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오늘 저희가 쇼케이스도 했고 아무래도 뭔가 무대를 네. 보여드리만 남았는데 네. 네.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저희가 네.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아, 어... 어... 민기 씨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저희 멤버들 나오는 각 파트 파트마다 음. 다 너무 좋을 같기 때문에. 어 보여주세요. <웃음> 각 멤버 파트마다다 <웃음>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웃음> <지금> 어떻게만 보여드릴 <웃음> 수 있죠? <웃음> 몰라. 야 <웃음> 어제 네, 각각 멤버들의 그리고 또뭐 이거는 입바쁘게 말했지만 저희는 정말 저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비주얼 그룹입니다. 와, 와, 와, <웃음> 맞아요. 오와, 오와. 맞아요. 오와. 맞잖아요, 솔직히. 아, 네. 아니, 아, 아니요, 뭐, 멋있어요. <웃음> 와. 와 그래서 저희 얼굴도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음. 저희 그러기 위해서 또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이제 관리하고 있어요, 또. 보여 주세요. 아. 어떻게 말려고? 나안 먹으면 돼요. 그냥 안 먹고요. 그냥 안 먹었잖아, 님. 저녁을. 저녁을 안먹 진짜. 맹기 저녁을 안 먹더라고. 끝나고 어. 샐러드 사 놨으니까. 맞아요. 맞아. 너가 먹을 것까지 응. 우리가 사 응. 놨거든. 맛있더라 샐러드. 맞아. 나 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다가슴살 안... 아니고 닭다리 살이에다가 바질 네. 사실... 바지그 파스타를, 파스타를 추가해놨어 <웃음> 그 근데 그래서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먹어야지 않는거야 또 잼소스도 더... 내가 추가해놨거든? 양이 그래서... 많아 아, 민지 질문 들어왔어요 네. 민지야, 프로틴 안먹어? 프로... 아 진짜... <웃음> 여러분들... 여부분도... 프로틴은 지금 끊었답니다 <웃음> 프로틴은 네. 먹고 있질 않아요 네, 네. 네. 프로틴보다 네. 요즘에는 홍커피 많이 먹었죠 홍커피홍커피 오늘도 홍커피 드셨잖아요? 네, 했죠 홍 커피 맛있어요 근뭐 네, 아, 저희가 아, 사실 그냥 아, 그 가끔은 얘기를 안할 때도 있다는 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아.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요아요 맞아요. 맞고아 맞아요. 맞아요. 아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요 맞아요. 잘찮긴 i n k 보여주고 왔 a 요 o y I don't know what you're doing. I don't know what you're doing. I don't know what you're doing. I 이 o n t 이 n o w what y o u r 들도 있고 왜 울려요? o n 분들 머리도 많이 길렀죠? 아, 귀엽다 머리도 많이 g I don't k n 뒷머리 h a t you're d o i n 인 I don't k 오, 정아 <웃음> 다시 잘들어가겠습니다 그게 하 그게 있네요. 민기랑 경현이랑 <웃음> 네. 로켓단 보조 해주라고. 아, <웃음> 저 이거 뭐지? 뻐슬 이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저 기억이 안 나던지. 드른 뜬 뜨는 뜨는 뜨 뭐지? 저희는 뜨는 뜨는 뜨는 뜨는 뜨는 뜨는 뜨는 뜨 그거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지, 그지. 날 로사, 날 로. 맞아, 이거 했었어요. 예. 네. 그죠. 아르장이. 만나옵니다. 밝은데리. 가 근데 이거를 어떤 아, 로브분께서 합성을 해줬어요. 아, 아, 아 합성? 진짜 다 있어. 아 진짜? 비연이가 맞아 형이었고. 맞아 요 형이야. 맞아 요 그리고 백호가 아보크. 아부트가 어어이 옷이, 이 옷이 리스트에. 아고트랬는데 제가 어제. 보라색도 있잖아. 제가 롱스턴드로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로스턴은또 뭐였지? 롱스은 그냥 돌. 이 있잖아 요 아, 네, 네. 어, 어, 아, 어, 롱스톤은 엄마 돌뭘 지나는 거. 그리고 나나옹이었어 아, 나옹이 나옹이였고. 근데 너무 진짜 여분들이 천재가 너무 많 진짜. 진짜 생각하시는 게 정말. 너무 습기다 근데 꼬마돌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꼬마돈 꼬마 잘 어울리는 같아. 찾아봐야겠다 꼬마돌이 찾아봐야겠어 <웃음> 이미 <미니> 노래 다 배웠대요 <웃음> 여러분들 오, 오 진짜 벌써? 오. 그만큼 중독성이 한 있어서 시간 동안 계속 아, 들어주시는 네. 것 같은데 이 음, 정도면 그러니까. 저희보다 빨리 배우신 거예요 맞아요 진짜 어, 네 민현이 방송 배웠어요? 맞아요 뮤비 때 저는 그날, 그날 배웠어요 그러니까 <웃음> 그날 배웠어요. <웃음> 현장에서 <웃음> 그 조강보님께서 네. 포즈랑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태어나서 당구를 딱한번 쳐봤었어요 아론영이랑 아론영이 치는데 포켓볼 내가잘 치지 아론형은 포켓볼 잘치요 아, 맞아요 맞아 꽃길만 걱자 뉴이스트 디디스 니이버 디디스 키이버 디디스 키이이키 우리 집 비번 어떻게 알았어 비번 어떻게 알았대요 동호 씨 네? 뭐요? 러브 분들 집 비번 어떻게 알았어요? 비번 뭔데요? 우리 네? 2호표이잖아 옆에... 옆에... 아! 0, 3, 1, 5! 이거 음악법? 응, 아무도안 나와요 네아 이거 응원법 아직 공개는 아직 안 됐잖아요 아, 아네 아직 아, 아, 안 됐지? 아직 한 거예요 그냥? 어 <웃음> 아니, 응원법인지 안 말했는데, 네가 응원법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아, 내가 얘기한 거야? 그래. 그래. 블랙 영고 이라는 래도 있고요. 나차, 나차, 나차, 나차. I try, I try. 나 차, 나. 그게 또 멤버마다 이렇게 다 했죠. 어, 번 번갈아가면서 나오니까 그게 아, 재밌는 거 아, 같아. 나는 우리가 다 똑같은 멜로디로 불렀는데, 종현이가 마지막에 나차. 나, 이게 아, 나는 그렇게 아, 녹음을 그렇게 잘하니까. 아, 그렇게 했을 아, 줄 몰랐어. 나이키에는 아, 원래는 잘하니까. 너는 아, 그 아주 좋아. 근데 이게 에이. 그것도 다 가까이 개성이묻어나는것죠 맞춰놀 부르는 뭐, 아, 스타일이 블루매리밍이 이 오늘 기분이 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아 왜냐면 같은 제 일본이 나왔으 행복합니다 네 저도 너무 행복해요 락해 락해 락해 락해 진짜 <웃음> 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기대되는 중하죠 yeah. like 당연히 <웃음> 그 눈물 연기 잘 봤다는 음. 표정. 아,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이었습니다그게니 6시에 찍었요 이게 네. 네. 사실 눈물 연기뿐만이 아니라 음. 울고, 웃고, 화내고, 그렇죠. 그냥 이를다 네.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웠지만 음. 어, 스태프분들께서 가자마자 소리를 많이 질러 주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가지고 힘 났어. 잘했네. 혼자 있었거든요. 데그도 아직 안 왔어요.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감독님하고. 조금 <웃음> 소리 질러 주셔가지고 아니, <웃음> 아니 그러면 눈물이 더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근데 난 좋았어요 아 그래요? 나 이제 힘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 네. 아니 근데 사실 어제 또 저희가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어디서요? 어제 아 트위터? 트위터? 네. 아, 네, 지금이요? 네. 네 그때 사실 좀 답답한 했게 있었어요 저는. 말만 네. 아니, 아니, 아니 약간... 뭔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어제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네. 거 오 너무 많았죠 예수님께 음, 네, 얘기, 얘기, 얘기하고 있긴 한데 지금 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한 적을 조사 드릴 수도 있고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뮤직비디오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고 할 얘기가 네, 네, 훨씬 많죠 그쵸, 네.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진짜 트레일러 올라가는 날부터 아 빨리 연말이, 그냥 지금 더 공개됐으면 좋겠다 맞아, <웃음> 계속 그랬어요 항상 딱 공개되기 10분 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진짜 시간이, 아, 시간이 안가 네. 그때, 맞아 시간이 안가죠을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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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거 잘봤지 내가 민기가 그 어떤 솔로곡을 추천해 곡을 추천해 주세요 내 솔로곡을 추천해 주세요 다른 사람 솔로곡을 추천해 주세요 네. 민기가 100골을 했는데 내가 가면 형 그거 표정은 이고 민기야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제가 이거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찜으로 태자 보였죠 민기야, 민기야 왜 나, 배신하냐? 나 배신하냐 민기야 <웃음> 나의 <왜> 배신하냐, <웃음> 나왜 배신하냐? 배신할야 <웃음> 근데 진짜 비슷하다 어, 진짜 놀랍다 아, 음. 또 이제 어떤 댓글이 있나요? 어, 그리고 또 민현이 전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저, 점? 여기 저, 네, 점 이번에 이 뭐라고 하죠? 어둠의 환상? 사람들을 떼어 이 때야. 메이크업 컨셉이 좀 뭔가 네. 점을 찍는 거였는데 네. 제가 화장을 지으면몇개 점이 있어요. 코에. 있는 그점이에다가좀더 짙게 그렸는데 처음엔 되게 낯설었어요. 네. 지금은요? 요즘에는 뭐도 할 때마다 찍으니까요? 찍으니까 좀 익숙해졌네. 뭐내 정면 박하고 원래는 내 점이잖아. 내점이점긴 네. 한데 어, 이렇게 친하게는 원래는... 네. 안돼고아그렇지 원래는 가리죠 보통. 그치 가리죠. 가리죠. 예이 있었을 가리인데 이제는 조금 컨셉 맞게. 맞어 맞네. 짜가리. 또 페어 안무를 보여달라는 댓글도 많이 있다고 해요 아요 어... 이번에 좀 유닛 안무 아까 아호이 어... 있잖아, 우리 말이야. ETV 맞아요, ETV 보여 드릴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잡 어. 이렇게, 이렇게 이 노래 뭐였지? 5, 6, 8이음몸 사랑해 조그만 눈 알게 조금만 정말로 살아지겠지 어, 서 있으면 얼굴이 안 보일까 뭐 다른 멤버들도 혹시나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저도 민현이랑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아좋아아 <웃음> <다 웃음> <다> 민현이랑 같이 <웃음> 아니 <미친 아니야>. 있어. <웃음>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있고 맞아 백고랑도 있잖아. 정현이는고코랑 배코랑 두개 앉아서 아 앉아서 이제 안앉지 보이는 그러니까 보여서 그러니 있죠. 그거랑 이거는 마지막에 네. 너랑 나랑도 있어. 아 맞아 맞아. 올라 올라 올라 올 올라 올라 편한 거가 이번에 엄청 또 아론, 민기민연도 있고 맞아요 아, 성격을 성격 쓴다고 맞아. 꽤 많아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저 아론 영이랑도 음... 있어요 뭐 있지? 아! 민기랑 아론이랑 같이 하는 거 이거 아 저희 네, 이렇게 아아 이거 거, 거. 아아 잠깐 지금 보니? 아니 거기서 1자로 서가지고 1자로습니다 우리 일자로 1차 서서 1자 여기고 여기 는거 맞아 맞아 이번에 음. 안무가 너무 잘 나왔어. 장착하세요. <웃음> 뮤비 찍을 때 에피소드 뭐 있었지? 아 있기는 있을 텐데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진짜 10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에피소드가 <웃음> 없어.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정신 없게 찍고 언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신 없게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막 이신 찍고 저신 찍고 막 이런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한순간이 팍 지나가면, 음요? 사실 기억이,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잘안 나죠. 정신이 없죠. 네. 난 기억 이 남는 거는. 있네, 기억 나네 있네. 그냥 똑똑하네. 매번 있네. 그, 이건 매번 응. 느끼는 거야. 매번 진짜. 네. 촬영 때 식당 밥이 너무 맛있어. 아, 아, 맞아. 아, 그지, 맞아. 밥차 진짜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서. 네. 차, 그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보통 천짜 날기 전 관리를 하는데 촬영 날에는 맞다. 또 많이 먹게 되는 거지? 음, 아, 맞아, 맞아. 맞아. 촬영 전날까지 관리했다가 촬영 날에 이제 좀 아침에 라면을 먹고 김밥도 맞아, 먹고, 맞아. 먹고 음. 뭐 해장국도 먹고 맞아. 막. 나도 그거 뭐야, 그씬 베스트 만 입는 거, 옷 입다 만신 있잖아 음. 그거 찍고, 음. 뭐야 그거 찍기, 찍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배고파서 아, 식당밥 먹어야지, 식당밥 먹어야지 하는데 끝나고 음. 근데 식당이 닫잖아, 그치. 그때는 그 그래서 그 앞에 그거 있었어 거기 있 국수집 있어 아, 국수집 그래서 국수에 밥까지 말아먹었어 어. 어. 국수에 어. 밥? 국밥? 응. 국수에 끝나고, 어, 네. 그렇지. 국수에 그게 가면 그게 가면 국밥? 끝나고 국밥이지? 국수에 밥이면 국밥 그게 끝나고 먹었는데 너무 응. 맛있더라 민현 그 씨그 마지막 뮤비 때 달려가잖아요 그왜 네. 그런지 설명 좀 부탁해 그거 연습했냐고 지금 질문해 뛰는 아, 걸? 왜 뛰는지 아, 왜, 왜 설명해달래요 왜 어, 뛰어요? 네, 그게 뛰는 것도 되게 두번 찍었어요 네. 이 입술 번지고, 번지기 전에 또 찍고 네. 번지고 찍고? 네 번지고 찍고 이 마, 마음의 변화를 이제 아 하는 다음 아 되게 오래 찍었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짧게 남을 줄 몰랐어요 그치께 오요 아. <웃음> 진짜 오래 찍었고 그런 네. 장면들이 있죠 네, 네 많이 찍었는데 네. 그그 네, 이렇게 음, 조금 나갈지 몰랐지만 그래도 인테리게 나온 것 같아서 네. 항상 뮤비 찍고 나서 그드는 생각인데 그아 멋있다와 동시에 그 같이 드는 생각이 어 이거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웃음> 약간 이 생각이 동시에 들죠 인기 왜 그리고 지금 중요한 질문 이 있습니다 네. 아론이형 로맨스 네. 나레이션 아시죠 아 네. 지금 나와 드레더에서 아, 아, 아, 네. 아 그거는 진짜 진짜 근데 그게 근데 진짜 멋있었어 다하이 신전은 아니지만 제가 또 녹음할 때제 목소리 톤보다좀 낮게 했거든요? 음. 아, 지금 할수 있을 거데 해봐 어아아아 음. 로맨스 uh, uh, uh, <웃음> <웃음> 근데 갑자기 가수해야 <가수의에서> 지 들리지 않겠어? 그거 아야 어떤 톤으로 <웃음> 했지? 기억이 안 나네 르르로르르르르르 로. 로. 르르르 로맨스 안 되겠다 어? 맞는데 그거? 그.. 아니, 좀 있... 맞지? 기억나는 거잘 네, 없어요? 로맨스 로맨스 문자? 기억나는 구절? 뭐? 아아네 넘어가시죠 네, 네 트레일러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레일러로 네. 봐주시고요? <웃음> 레이션 대박 레이션 대박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 나좀 소름 돋았잖아 로맨스 로맨스, 로맨스. 네. 소름 돋았어 로맨스. 멋있지? 뭔가 그 목소리가 더해지니까 어, 진짜 영화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 녹음한 거 까먹고 보는데어 아, 누구 목소리가 했는데 이건가옆 아, 그래서 아, 형 목소리 이상거맞아 어, 그래? 목소리가 다 했지. 맞아요. 다른 아, 목소리 진짜 멋있지. 맞아요. 한 번만 한번 보여주세요. 로맨스? 민맨스로잘스것같스데스 로맨스? 아예스로스 로맨스? 로맨스? 둠, 둠, 둠, 둠, 아. <웃음> 에코, 음. 뮤비에서 안 추웠어요. 추웠죠. 그날 좀 쌀쌀했나? 더 추워요. 거의 좀 쌀쌀했나? 어. <웃음> 네, 보통 <웃음> 음. 그 촬영장이 뭐 파주, 남양주 이런 곳에 있으니까. 아, 네. 좀 쌀쌀했어요. 네, 그때가 좀 쌀쌀했어요. 그리고 지금 응. 날씨도 추웠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유료 채널들 유료 채널 좀 가면 많이 춥잖아요. 맞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추웠어요. 기 네, 조심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어 오늘 또 공개된 네. 기념으로 서사장과 같이 하죠. 있는 기념으로 네. 우리 여러 분들과 함께 브이라이브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신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도 느껴지고 네. 그래서, 네. 너무 잘 느껴져서 열심히 준비해서.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어,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 공개될 예정이 예정되어 있는 콘텐츠가좀 그래도 이전 앨범보다 많은 것 같아서 그쵸, 맞아요. 맞아. 맞아. 네, 러브들이 진심에 <웃음> 즐길수있는 것도 네.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많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방송이 시작되니까, 네, 네. 러브들이 보내주는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서 <웃음> 저희가 좋은 네.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우리 한 명씩 응. 나가서 가까이에서 한 마디씩 하고 한 마디씩 마지막으로 하는 친구가 커주는 걸로 합시다 그래요, 그럼 아, 저부터 네. 네. 나가겠습니다 네, 뭐 하세요? 어, 어, 네. 그냥 나가, 가까이서 <웃음> 얼굴을 <웃음> 보호해 봤으니까 가까이 가서 응. 인사하고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어, 진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어, 저희 이번 활동 정말 다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고요 네. 아. 어. 그러네요. 저 기쁨이 같네요, 진짜. 저는 우리 러브분들의 기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를 보시고 어, 늘 행복한 생각, 좋은 생각 많이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진짜 많이 하고 싶으니까 이번 활동 뭐뿐만 아니라 계속 해서 저희 소통하면서 또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많이 나와달라고요? 근 <웃음> 그건 저희가 할 권한이 아니라서네 네. <웃음> 네, 그거는 뭐 회사가 <웃음> 또 잘해야 되니까 네 또. 감사합니다 뭐, 네 그래 어네 <웃음> 갈게요 아니 우리가 더할 일이 있으면 하요 아니 그요 아니 들어오시고요 아, 너무 길게 아니 가면 돼요 나 아, 가면 아, 돼요 아네 마지막 배우가 꺼주냐 면아 그렇게 가는 거야 네 종현 씨가 마지막이 될거 같아요 네 우리 러분들 오랜만에 뷰 라이브 통해서 첫 춤하게 됐는데 어, 너무 보고 싶었고요 야, 야, 야. 음... 저희 정규 2집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이번 주부터 활동 하고. 활동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 어, 귀여워 다음에 또 만나요 자기야 귀여워 안녕 점 보여줘야지 여기 점 있고 코에도 있고 눈 밑에도 있고 아 어, 잘생겼어 음. 네 오늘 이렇게 쇼케이스 하고 앨범도 공개되면서 굉장히 설레는 하루인데요네 설레 수게 앨범 많이 기대려주신 러브들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 어, 공개가 될 콘텐츠가 많으니까 기대 많이 주세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목소리> 마지막에 띄는 <뜨는> 게 어려워요 <목소리> 네. 아, 아, 진짜 재밌어요. 이제 활동을 재밌게 할수 있어요. 그 티저 올라가고 뭐, 트레일러 올라가고 그러는 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맞아요. 아주 후련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네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어, 어떤 거예요? 그거를? 이거를? 아. 되게 많이 봤는데 댓글을 네, 네. 알려줘도 되잖아요. 어떤 걸요? 뭐, 아니요 알려주시면 네. 알려줘요 안녕 모든 게 나에게 아. 은아 사랑이라서 아 우리 아 그거 이거 뭐냐면 안녕하세요 <웃음> 네. 혼자 혼자 유지 안 하고 나가지 그런데 <웃음> 마지막에 시작하면돼 아, 아, 혼자 아, 시작하면 돼 네.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뭐냐면요 저희 타이틀곡 하이파이 무대 할 거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오늘 어, 그 떨리는 마음을 제가 한소절하고번 꾸도록 하겠습니다 뚱뚱뚱뚱 종료 어. 아이거 어려워 바이바이.